이거 지금 땡기 내려오잖아 이게 지금. 네. 해봐. 이 힘이 네가 지금 이게 팔이 무게 일로 일로 가는다 소리거든. 응. 딱 고정시 가지고 딱 잡아주고 힘은 저리로. 아까 분 맞다. 그렇지 그렇지. 올리고 올라갔듯 이렇게 발 응. 밀어줘. E 안 가잖아 그지? 예, 네. 이게 확장태권 다리 짓기 하는 것처럼 해야되고 여기 있죠 입 다물고 E블레 벌리고 있어 이가 소리가 팅팅거리잖아 그게 지금 이래 잡아서 그렇거든. 네. 이 넘어가면 딩딩거린다고. 안 넘어가게. 진짜? 어. 그런 모양을 잡아줘야 돼. 그니까 러 이게 넘 여기 잡을 때 넘어가더라도 이거를 잡을 때 다시 와서 제대리 잡아줘야 된다고. 응. 어, 네, 매트죠.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 올라오 엄지가 지금 내려와있죠 그지? 아... 그지? 네 어. 그러니까 이게 손이 좀 약간 모양이 이상해진다고 올리고 아이고 시 1사부터 응. 오케이 힘들지? 네 죽을 지경이지? 어. <웃음> 어 그래도 잘 나오네 손 모양이 네. 잘했다